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두바이. 저희가 두바이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두바이 처음 오거든요. 제가 살다 살다 두바이를 와보게 될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도시적인 거리와 풍경과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희가 미 도착해서 어제 아침이라서 조식 먹고 저는 호텔 방에서 그냥 있었는데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웃음> 잠도 너무 잘 오고 에어컨도 잘 되고 더운 나라들이 웬만한 안 더운 나라들보다 시원한 그런 아이러니하게 냉방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잘 붙였던 것 같고요. 점점 이렇게 팬데믹이 나아져서 뭐 나아졌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상황이 나아져서 이런 해외에서의 공연들과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연들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웃음> 못한 것 같습니다. 10시간 비행을 하고 또한국이랑 시차가 5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어제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조식을 먹고 숙소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서 또 수영을 하고 막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는 시차정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일어나니까 아직 시차적응이잘안된것 같습니다 아 브이로그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웃음> 카메라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걸로도 찍고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열심히 다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카메라를 깜빡하고 지금 안 가져와서 지금 촬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저 지금 누나가 저의 뭐라고 해야 되지? 트레일러 같은 거? 그거를 편집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누나도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집했어요. 저희 누나가 편집한 거예요. 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든든해서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따 공연에서 만나요. 안녕. We heard that many great product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Korea. As one of the major K-pop idols, we came to helping introducing quality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brands. 멘탈 없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잠을 좀들 자서 정오이 <웃음> 찌뿌등합니다. 어 이제 팬분들 만나기 전에 아, 그래도 좀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사실 팔굽혀기 한 이유는 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멋진 바디를 보여주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만나는 팬분들을 조금 더 반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랍 <웃음> 저기잖아요 어, 노리고 노린 건 아닌데 좀 약간 이렇게 더운 나라가 오면 저희가 뭐 공백 기여도 해외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가좀 약간 정서적인 그리고 여기 계신 엘리스 분들이 조금 익숙한 어 그런 옷을 <웃음> 입기 위해서 오늘 좀 약간 비슷하게 좀 이어 왔는데 톤의 색깔을 좀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저희 팬분들이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좀 이따가 팬들 만나러 갑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팬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저희가 이제 미니 어 콘서트? 라이브? 형식으로 무대를 했었는데요. 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앨리스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어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두바이도 처음이라서 저희가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바이에 와본 적도 없었고 이제 너무 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 과연 앨리스 분들이 계실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니까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이러는게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고 두바이몰에 잠시 다녀왔어요 밥 먹고 군수쇼 보고 이렇게 막 아이쇼핑도 하고 커피 먹었습니다 <웃음> 커피 먹었어요 네드 스테이크 먹었잖아 어? 텍사스에서 스테이크 우리 한번만씩 먹었잖아 아그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아 미안해 아아 얘기는 거빠와저씨가네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월드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안녕하세요. Yeah, sure. yeah. Have you been waiting for us long no time? 오늘 정말 두바이에서 우리 리스분들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It is so h o n o r a b l e for us to meet you guys, especially in Dubai. 다음에 돌아올 때는 콘서트 찾아뵙겠습니다. Next time when I, when we come back here, we're gonna have some big concert. 네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올 때는 또 저희 모든 멤버 다같이 와서 건강하게 재미있는 시간 또 즐길 수 있도록 어,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슈크란 네, 다음에 또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 h a